태국 공주랑 영원사데아저이안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언니 여기 있어. 저도 여기 있다. 음. 어. 완전 다 내려요. 바짝. 내려와요. 어, 좋아. 요 내려왔나요? 네. 아, 됐어요. 땅굴래요, 그래. 네. 자, 짜자. <웃음> 오늘 이제 그 먹방이에요. 태국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부탁할 것들 거에서 이렇게 먹방 멤거를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자, 일단 따고 따고. 음. 이거 따고 이렇게 이쁘게 놔야 돼요. 이제 그거 쓰레기 나왔을텐데 네자밥 식사하실 분 저는 밥은 안 먹을래요 이거 먹을래?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나 고기만 먹을래 어, 고기만 먹을래? 난 고기만 먹을래 자 우리 지금부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나 이제 기도할까요? 어, 그럴까요? 자 유자씨 부터 기대하세요 하느님 오늘도 일홍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찾으면 안 돼.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 부처님 성공원에다 찾아야죠. 하느님, 부처님, 시바님, 성봉마리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홍한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시작. 하느님, 부처님, 신랑님, 알라씨님, 시바씨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맛있는 이롱한 어, 양식을 네.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저는 살아있으면 안축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먹어요. 좋아요. 좋아요. 나 순간 저거 하면서 알지. 어또저녁에 저렇게 말을 많이 해버리면 내 줄까봐 무슨 얘기를 해야되지? <웃음> 혼자서 막뭐 음. 어, 해야되지? <웃음> <좋아요. 고마워요. 웃음> <맛있다>. 맛있네. <웃음> 응.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네가 할 공연 미리 반았어? 아니. 어여. 내가 유자 찍은 거 보여줄까요? 응. 어제 찍은 거. 어뭐 비비랑 아이랑, 응. 아라랑 유자랑 하는데. 응. <웃음> 몇시까지 했어? 벌써 8시 반까지 했어요 음. 오늘 너연습실이라 근데 오늘 연습실 가서 롤리폴리에 음. 롤리폴리? 네 롤리폴리 이거 3곡 연달아 있는건가? 아. 네 4곡이지 4곡 나는 그거 할거야 저거 우리 쇼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때우면은 써니자를 배워가지고 <웃음> 막내 있냐 가끔 씩 칠물쇼께 해야겠어 <웃음> <웃음> 그 노래들이 옛날에 우리 가게에서 다 했던 노래예요 아, <웃음> 나 언니 음. 막내때 하던 거야 맞아요. 혼자서 <웃음> 진짜 어렵군 응 근데 보고서가 너무 알죠 뭔가 기억이 살짝 나는 거야 약간 상수 <웃음> 맞아요 쿨한 느낌이 있는 샴푸예요 결결춤잘 음. 그, 그 추어 다행이다. 어, 아우 춤 너무 잘 추더라. 그치? 깜짝 놀랐어요. 부럽죠? 음. 부러웠어요. 제 순간 이뻐요? 딱딱해 보인다 생 손님이. 어, <웃음> 음, MJ 리니 감사합니다. 음. 오늘 아기세 대회 나가 갖고 7등 했어요 아슨 100명 중에 미국 갔어? 롤렉스 대회 롤렉스 음. 배 홀덤 그 서면에서 오늘 했었거든요 7등 했어요 7등 아 뭐야 천날만날 롤렉스랑 같이 홀덤 하는 거야? 1등 상품이 롤렉스예요 <웃음> 와 음. 그리고 홀덤 그거는 그거 아니야? 실려? 음. 어 그래서 몇명 중에 실증이면잘 아신 거네요 예 내가 그동안 봐준 게 얼마인데 그 롤렉스 타오라고 날짜 없어 이제부터 어머 콩나물 저하다 진진명이라고? 얘를 바꿨고 이렇게? 얘를 바꿨던 괜찮아요잘 연락 받면 되죠. 감사합니다. 아니. 저 진짜 맛있는 국밥집 발견했어요. 어디요저요 점내네 옆에. 음. 점마탱이에요. 그래. 몇 시에 문 여는데? 시 <웃음> 난무말랭이참 맛있는 것 같아. 네. 저도 보쌈무말랭이또 먹어요. 그죠? 네. 맛있어. 네. 왜냐면 니네 마음대로야. 야채 맛이 안 나요. <웃음> 집이 쫙쫙 <똑똑한> 담겨요. <거예요. 웃음> 음, 교수님 어서오세요. 떡이 어딨노? 아? 어? 떡이, 떡이 어딨어 떡이 어딨어? 없는다. 응. 네, 고소이 어머, 떡이었나봐 고기. 응. 아까 그... 음, 고어 어, 또 없어? 응. 진짜 없어 고기? 봐봐. 응. 어, 이거 떡이 아니에요. 아, 얘 네. 떡을 속가락거어떻 <웃음> 떡인지 <줄> 몰랐어요. <웃음> 아 진짜 진짜 약간 스폰지 그런 건죠. 아떡이구나 저거 경다솔님 슈퍼 채팅 아, 10만 원 감사합니다. 아, 본방에 다 쏘고 가야지. 다솔 언니. 다솔아. 어. 아, 다솔이한테 어, 유자좋아하잖아 음. 음. 유자고생한다고야 그렇지. 그 들어가 가지고야. 아 <웃음> 잘잘해. 어차피 다솔이 잘해. 잘해. 잘 덥고 들어가. <웃음> 음. 음. 음. 나 보쌈 떡 싸먹은 맛있어요. 음. 음. 아부리는 수선님만 좋아한다잖아 근데 어르시 저처럼 개구리 하나 까고 있어 사는 <웃음> 의식이 예쁘시죠? 응 음, 고마워요 너는 왜 없어요? 자요 <웃음> 나중에 나... 살게요 신인님 저는 3 5다섯 살이야. 맛있죠? 음. 음 숨 터져 있었네. 음. 유자보다 어린 친구 있어, 가게? 비이야 음, 응, 한 사람밖에 없어? 이자 어제야, 네. 너 뛰고 나비야? 너 뱅티니? 네. 어, 제 나랑 친구 나나 뛰는가? 어, 딱이 동갑이에요. 음, 음. 열한 바퀴도 딱한 바퀴 도는 거 봐라 열두 바퀴 딱한 바퀴네. 한 바퀴. 오, 웬일이야? 응.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 12년 더 있으면은, 내 밑에, 그지 네. 근데 그만 있잖아요. <웃음> 두, 두 바퀴 도는 동생들 오고, 너 밑에는 이제, 어머, 이제 너가 딱내다몇 살인데? 아? 만일만일고 만일고. <웃음> 저는 딱한 원이나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한 가게에 같은 띠세명 모이면은, 대박 난다는. 그 얘기 있던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요? <웃음> 우리 집몇명 있나요? 뱀티가? 같은 띠요, 뱀티 도는 거 아왜 어, 저기 호랑이띠 세명 있잖아 어맞네도한국하고하성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고아 맞네 응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로나에서나 역시 쇼 하던 가게에서오에서도나도나국에가도한국에 생자보다는 쇼 하던 가게에서 일하던 아가씨들이 오면 딱 춤을 잘 춰요. 음. 음. 우리 지금 롤리폴리가 하는데 초안한 유저는 지금 못 따라오더라. 끝났어. 노래는 한네배더 해야 돼요. 진짜 걔네들보다. 조금 끊었어요. 한번 끊었어. 1대1. 1대1. 네. 얼마든데? 3주간에 7만 원이요 한 시간이 실만란 네. 어머 성이 다른 같은 끼가 세 명이 모여면 잘됐네. 음... 너 성이 뭔데? 정씨예요. 어머 나 박씨잖니. 어머 이제 한명더 오면 돼. 여기 뭐 이씨나 다른 <웃음> 뱀띠 하나고만 성씨가 다 틀려요. 그럼 스물셋 아니면은 서른다섯 구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럼 뱀띠 세명 뭐해? 뱀띠 한명 있었잖아요. 응. 누가 있었나요? 누구? 그귀추리가벤트였잖아요아 맞아 음. 그리고 저랑 동갑이 아 좋던데? 동아 예약은 없었잖아 너 기추리 진짜 있었잖아 음. 아니 저 얘는 뭐고 오끼뱀띠 잖아요 아 맞네 오끼뱀띠요뱀 생활인데 뭐, 뭐 딱히 뭐병아은 없나? <웃음> <웃음> 뱀띠 생명이네 그럼 그 요사스러운 뱀들이 씨가세명이나 있는 거잘 되겠어 <웃음> <웃음> 뱀 같은 날들이잖니 어아 당황 왜 시발년들이 불쑥 뾰스어서 사람 발목에는 몰락하지 시발년들이 뭐 하겠어? 숨거 있으면 안 돼요 네. 왜 7만원이야? 네. 시간당? 네1시간에 7만원 10만원? 7만원이에요 몇 명을 사는 거예일 1대는요? 모르는데? 비슷한 그냥 <웃음> 저 영상 드리고 이거 상처좀못봤았던거좀 살려달라고 말씀드 저를 지연으로 만들어달라 할 거예요 널티 T 아라 지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충만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근데 어딘인데그 이름 뭐였지? 그저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몇 시간 달라고? 그냥 언니도 태국 가야 계신 동안 수학 수 해야 되니까 일주일 받아보려고요. 두한두 그 시간씩. 아 그.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거야? 네, 네, 네. 한번 나도 같이 가서 배울까 봐. 음. 그요 그렇지. 그럼 3만 5천 원뿜해야죠그래 이대로요. 음. 응. 근데 안무만 배우는 건 사실 서른짜리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너는 잘 추고 얘는 못 추는데 니를 맞추면은. 아니, 제 맞춰줘야지. 이렇게서 하하나 허풍 시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웃음> <응. 웃음> 응. 언니 인내성 있는 거. 그럼 3만 5천 원, 2만 5천 원 내면 되겠다. 너를 맞출 거야. 네, 응. 너 속대 맞춰가지고. 딱딱딱 넘어가야지 근데 제가 상처가 너무 뻑뻑해가지고 고민이에요 고민하지만 밥 먹어요 네. <웃음> 응.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면 돼 유자야? 수감은 자유예요 그냥 낮 12시 전부터 아무 때나 사보면 돼요 아 진짜? 네. 어,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따라가고 싶다 일끝나가도 바로 돼? 일 끝나고 저희 연습 8시까지 2시간 하니까 대충 8시 반부터 레슨 시작하려고 하는 시간 됐습니다. 동계선 잘해요. 네. 옛날에 댄스실 우리 잡았는데 그 댄스실에서 돈으로 안 줬다는 거야. 아. 그래고무슨 소리라고 난 카드를 껐는데 그랬더니 내가 카드 끈거 말고 누가 또 스페어로 한게 있었나봐요. 맞아. 그래서 갑이랑 음. 애들이 했나봐 그거를. 그래. 그래. 야 너네 했으면 너네가 돈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주고 나왔어? 돈 줬대 자기가 현금으로. 그래서 거기 오해가 있어갖고 한번일을었었는데돈 잘게 되네요. 네. 춘정 아, 언니가 작업해 준 음악 이가 따로 음악이 있어? 그냥? 비비하고 가 있어. 비비가 쏭방에 올려줬어요. 더음 들으면서 하고 있어. 음 사실 어제 <웃음> 집 가서 울었잖아요. 왜? 주미 <웃음> 너무 아예서 어제 막판에 언니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왔잖아요 음. 음. 그때도 살짝 마음이 막 아팠어요. 나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남들은 다 실패하면 난안따라간다그 네, 해서 예, 유자야 너 진짜 생각도 많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배더 해야 되겠다 정말 음. 그랬거든 그냥 <웃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까 만약 자식하다가 집에서 화장 지우면서 막목땅이 났어요? 화장 지으면서 <웃음> 했는데 <없었는데>, 몽주 <웃음> 언니가 너무 벌끅이 치고 장난치신다고 너의 표정관리 안하니?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진지하게 딱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응. 그래서 아는 내가 어째 그거를 표정 못숨겼구나 싶어가지고 막 눈물 뿌잉 나왔는데 상난이 나면서 <웃음> 저기요 네. 그 눈물이 나오든 말든 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가 없어요 몸는몸치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어. 이번에 끝나면 기본기를 좀 배워 기본기 배우면 진짜 좋다 네. 나도 여유만 되면 기본기 배우고 싶다 상태 기본기 좀 배우고 싶어 한 요가를 해볼까 싶어그저 그 친구가 안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네가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 저 연습 단계에서는 저 친구들의 장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럼 안 되는 사람은 저 사람들 두 배로 그냥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응. 노력은 배신하잖아요. 응. 네가 울었던 말들은 난 관심 없거든. <웃음> <웃음> <웃음> 그냥 사람이 풀어봤어. <풀어봤습니다. 웃음> 음. 밥만 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 음. 야 그래도 네가 연습실을 끊었다는 게 발전이에요 그렇게 백날 잔소리도 안 끊는 애들도 있는데 음. 결국 봐봐 가슴하러 갔다가 잔소리를 그렇게도 해 성형 안 하고 잘리는 애 있잖아요 맞죠. 응. 음. 결국 잘렸어 단톡 나가면서 그동안 잘지내줘서 감사합니다 뭐 잘해 보려고 했는데 잘해 보려고 했으면 하고 오면 되잖아요 <웃음> 제가 아침에 전화했거든요 어. 나가라 <웃음> <웃음> 예, 단풍 나가. 너는 그래도 그거를 그거하지 않고 끊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하고 다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그래 반 이상 온 거예요. 제발 떼고 다녀왔을 때제춤 보시고 좀 발전 이 있었구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없는, 없는 거를 네 기분 맞춰준다고 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거 말고 그냥 제 몸이 발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이제 단톡을 계속 안 나가시는 거예요 너 버틀려가지고 저들하고 아침에 체크해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예 단톡 나가 <웃음> 그런 거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했다가 다시 왔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겠죠? 대충. 응. 음. <웃음> 약속을, <넘>, 약속을 넘어가버렸어. <웃음> 근데 이제 내가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 쓰임이 있어야 기회를 주는 건데 어, 쓰임이 없잖아요. 맞죠 유자씨? 더가요너네 여러분께 줄까요? 이거 약간 귀한 거예요. 건전지가 이야 이거 된제안 되는 거야. 뭔데? 뭔데? 야 그럼 마지막으아자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구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먼 수술. 5월 17일 세바대 인연하면 무릎 살짝 다친 거고거 5일 쉬고 나았는데 있잖아. 내 집에서 씨발 게임만 하고 있고. 내가 <웃음> 카톡 들었는데 병원 가고 있제 낫어서. 아 그날 은감기 모서일 때네. 그거는 감기 몸살 있잖아. 바이러 그런 거. 아니, 귓구석에만 있었나 감염 걸린 거야. 지고 있습니까? 답걸리는 거야. 어. 이게 근데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였더 집에 내가 집안 먼지 계속 있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온나 봐. 음. 그털그런것때문에아 고양이 응. 내가 겨울에 털을내밀 겨울에 털이 싹밀어놨었거든요데지지 많이 자자랐을줄 아냐. 을줄먹어 그냥 좀 먹을 줄아아 먹을 줄 아냐. 어을 먹을 줄아먹 가게와서요? 음. 많이 울었잖아요 저는 몇번 울었는데? <웃음> 열 손가락 안더 들어? 응왜한번 타야 네. 그러면 안돼한 100번 <웃음> 울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무게에서 용으로 확변해요 100번 따고 있는. 저도 그러면 어. 그 말로만 듣던 검은 등껍질이 생기는 건가요? 말해 뭐하겠어 <웃음> 지금은 너는 애기 뱀이기 때문에 풀스피스면서 사람 다리만 공격해야돼요. 알겠어요? <놀람> <웃음> <웃음> <웃음> 나오, 예, 나오는 순간 꼬챙이로팍대벤다 예? 하려고 너몇월에 태어났어? 저는 4월이에요. 뱀는 <웃음> 항상 활동할 수 있을 때 태어났네. 예, 너는 뱀이 딱 독을 많이 품고 있을 때 태어났어. 어, 진짜 용리하겠 발목을 물어야 돼. 알겠어요? 언니는 음, 음. 네. 겨울에 태어나가지고잘때 아, 그런... 태어났거든. 저는 발목들이 잘때 태어났거든. <웃음> <웃음> 그래서 약간 게을러. 뱀지들을또 음, 그렇게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그 무슨 띠인데 그 띠가 뭐몇 월달에 태어나서 뭐 한창 활동을 하는 그아 겨울잠 잘, 음, 음, 잘, <웃음> 음. 잘 때. 그러면 알지. 태어나 가고 활동할 수. 신기하다. 8월은잘 모르겠어. 아니 돈 벌어갔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1 2 월달에 태어나가지고 뱀이 잠겨울 잘때 이제 태어나 가지고 엄청 그거 알아요. 게을러다. 야, 어떻게 보면 게을러인 거 같기도 하고. 그치? 벤들는다게으른가 <웃음> 봐요. 그럼 얘도 게을라요 아니, 저 송실아, 내가 주셨잖아요. 본 벤트들은 다게을라요 걔도 게을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게울리지 않아요, 언니. <웃음> 저 도요. 또성실아 대주셨잖아요. 제일 장점, 근면 성실 꼬렸다 하니까 내가 또 한번 칭찬해주겠어요. <웃음> 음. 아, 어머 근데 그래. 너무 이쁘다. 어 근데 <웃음> 그 파사 너무 이쁘더라. 뭐, 그 우리 그거 할때 드는 거. 아까 전에 우리 나올 때 드는 거. 그남빠라다 새로운 파사도 이쁘다. 음, 맞아요. 음. 난 용띠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용띠고. 그치 언니 말고 없네. 나랑 뛰던 가면 누구 몇 살이야? 사람... <웃음> 여섯이네. 서른여섯, 을돌리가 그다음에 스물네. 스물네 살. 아아아아이 용기야? 아, 아 용기야? 아, 예. 아, 아, 네, 진짜? 걔는 이목이네요, 아직 용이 안 됐나봐. 내 눈물만 끓어었었었어어 걔도 십년, 2 0년 전에 막왁왁 이렇게 아 너무 잘했대. 왁 왁. 아연이거. 아 어, 내가 너무 아 연이거 왁 하는 거 상처. 왜 근데 아이 포스 있어요? 저번에 그, 우리 옛날에 저4층했을 때. 뭐 포스이... 그때 내가 초아랑 효리랑 막내도 조금 불러가고막 얘기했거든. 그니까 러 이제 누가 나한테 내가 전화번호 따지 마! 이랬는데. 근데 언니 왜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이, 아, 아이가. 따지 말라면 따지 마. 옷이 말듣고요 <웃음> 졸라 포스 있어 어떡해요? <웃음> 어, 졸라 포스 있더라니까. 아이언이 멋있어요. <웃음> 감옥한 유저가 많은 방송 1등 꼭 하셨습니다 어머! 음, 좋은 건가요 저거? 과묵한 유저가 많은 눈팅만 한다는 거 아니야? 좀 약간 놀리는 <웃음> 아니 과묵한 게 많은 게저시발노들이 채팅을 안 치는 거예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음, 어, 그, 어디 한번 해봐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네 언니 음, 음. 음. 없는 동안 잘 지키고 있어요 알겠어 음, 네. 걱정이 됐어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제 딸도 12월생 베이비인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아요. 아 맞죠. 약간 그렇다니까 진짜. 지금 12시님이 생일 하나보다. 지금 있다. 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웃음> 이거 현수목 놀랐어요. 이분 아, 나갔네요. 언니 차를 피우면서 걱정, 어, 아까 걱정스럽긴 하지. 나는 뭐 있어도 내가 딱히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있을 때랑 또 내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랑 좀틀리더라고 네. 항상 연이가 외국에 나가있으면 사단이 생기더라고. <웃음> 맞아. <웃음> 무서워요. <웃음> 어. 괜찮아요, 언니, 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나이도 인으도 먹고 동생도 건사했어요. 동생들은 그냥 안돼요. <웃음> 혹시 그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이번주 그분도 3일 쉬어야 한다. 부치게 하지. 정말 불행 중다행이죠아 <웃음> 이번에 약속이 있는지 3일 쉬었나 보더라고. 이제 새로운 멤버 2명도 오면 휴가를 돌려줘야 되겠어요. 바로. 아 바로? 네. 그냥 6 7월 달에 한 명씩 돌리고, 음 괜찮은 거죠. 같그 다음에 8월 달까지는 한 명씩 돌리고, 9월 달부터 두 명씩 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어제 그약살 생각해봤거든. 음. 근데 한 달씩. 뭐야, 어? 다 어. 나가? 음. 어? 나다 나갈래. 제가 저. 앱을 빨빨. 어. 아 이거 치우는 거. 것도... 아 어, 내가 치울게. 아 이거 다 드셨죠? 이따 보세요. 어, 어. 내가. Happy, happy b i r t 해피 해피 Happy, happy birthday! o n l 좋겠다, 생일날 그렇죠 여러분, 들이것도좀 치울게요 이제 다먹었으니까 느긋하게 치우도록 하겠어요 제가 좋아요